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 김지원장, 김예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장관 증상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자반과 함께 심한 복통이나 혈변, 구토 같은 게 동반되어서 응급실에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실제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인한 위장관 증상은 자반을 가진 소아의 절반 혹은 그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성인에 있어서는 소아보다 위장관 증상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편이고요. 맞아요. 논문을 통해서도 위장관 증상이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자의 50에서 75%에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인해서 복통 같은 증상이 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복통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인한 위장관 증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는 점막하출혈 및 부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사상 주로 하행시비지장, 위장 및 결장에서 볼수 있고 말단 회장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소장조형 검사에서 점막하 부종, 궤양 회장 및공장의 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과 부종은 복통뿐만 아니라 장중첩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의외로 피부에 자반이 나타나기 전에 위장관 증상, 뭐 복통이라든지 구토가 먼저 선행되면서 나타나는 케이스도 꽤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일정한 패턴 같은 게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인한 위장관 증상은 자반이 발생한 후 8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훨씬 더긴 간격, 그러니까 몇 주에서 몇 달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반이 나타나기 전에 위장관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자반에 앞서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면 장염 등으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장님, 복통 외에도 위장관 증상이 다른 것들로 또 발현이 될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인한 위장관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일시적인 마비성, 장폐쇄 등과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위장관 출혈, 장허혈 및 괴사, 장중첩증, 장청공등과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대변 자멸 검사상 양성 대변은 환자의 56%에서 발견되는데요 하지만 대규모의 위장관 출혈은 드문 편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위장관 쪽에 침범했는지를 아는 방법은 내시경 검사밖에 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면에 나오는 논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논문은 피부 생검을 진행한 소아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자에 대한 소규모의 후향적인 연구인데요 연구 결과 환자의 허리를 기준으로 위쪽 신체 부위, 예를 들면 상지와 몸통, 얼굴, 입 등에 생긴 자방과 임상적으로 명백한 부종은 모두 위장간 침범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체의 증상 발현과 위장간 침범의 연관성에 대해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유도 분명하지 않지만 자반이 중력, 압력, 의존 영역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진정 가능성과 후속 조치에 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자분께 허리 위쪽의 신체 부위에 자반과 부종이 생겼다면 자반증이 위장관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위장관 증상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성인 환자도 가능성이 있지만 소아 환자의 경우 위장관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이미 복통을 겪었던 환자라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장관 증상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감안하여 자로탕을 처방할 때 복통을 예방하고 빠르게 진정시키는 약재들을 함께 첨가하여 처방합니다. 또한 결국 이런 복통이나 구토 등의 위장간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므로 자반증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것이 위장간 증상을 케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증상 중 하나인 위장간 증상에 대해 김지우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정보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동경환 의원이 모든 환자분들의 완치를 향한 여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